점점 더 많이 는것같 아. 음, 점점 더 많이 쪼드는 것같 아, 와 뜨겁다 이 지금 치고 나옵니다. 기울였어요. 마셨어요. 마무리, 마무리, 마무리. 자, 티즈 국밥 수영, 클 웬일이야. 아 역전입니다. 역전했습니다. 역전의 용사 수영입니다. 역시 해장을 그렇게 30년 가까이를 하시더니 진짜 한 길만 30년을 달려왔습니다. 역전. 수다! 바로 또! 수다, 수다! 수다 이즈다! 클리어! 치즈 국밥! 클리어! 진짜 최고다 치즈 국밥 말리가 뒤처지고 있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? 말리가! 우와. 말리가 사실 토속적인 아.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. 치즈에 약할 수 있어요 아. 야, 그런 게 있었구나. 네.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치즈니까 떨어지는. 야, 치즈에서. 그래서 그러니까 치즈 넣으니까 수양은 쑥 올라오는데요. 그러니까요. <웃음> 말리도 치즈국밥. 그래요. <웃음> 진짜 짱이다. 여뜨겁습니다어떠드습니다 어,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색깔이 제일 빨갛다. 어, 되게 또 이거 맑아 보인다. 어, 이거는. <목소리> 음, 먹게. 와, 이거 깔끔한데 얼큰하다. 와, 이 부산에다가 그냥 양념장만 살짝 풀어가지고 빨갛게 만든 느낌이야. 치즈 막 막창 있어. 어, 내장이잖아, 내 어. 내장. 아, 막창 엄청 통통해. 어. 어머, 막창 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아, 난 막창 안껴 먹어야지. 어머, 젓가락이 어떻게. 거예요, 아, 지금? 네, 꼬내, 내요 <웃음> 막창 미쳤다 아, 나 마늘 하나만 올려줄게 된장두 네. <웃음> 막창이 미쳤어. 음? 미쳤어 아, 막창 수아껴먹으려는데먹고싶네 쑥... 아, 이거 음, 진짜 쫄깃쫄깃해 아, 막창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나 음. 너무 잘 삶으셨어. 너무 잘삶무셨어 원래 국물에서 그런 꼬릿꼬릿한 맛이 나기 마련이거든. 나 마늘 하나 올려볼까? 와 진짜 고소해. 와, 네. 와 반말리 야 반말리 달리고 있습니다. 예 반말리가 치즈 국밥에서 구력을 네. 지금 내장 국밥으로 네, 회복하고 있어요. 강하네요 강하네요. 근데 또 맞다. 내장은 또 쑤다가 되게 강해요. 아 국물 깔, 깔? 얼큰하고 깔끔해서 너무 좋다 막 먹기 너무 좋다. 음. 적도가아직까좀 비슷한 어. 것 같죠? 그렇죠. 어! 지금 수다가 빠르고 있어요! 어어어 어, 어, 그, 어, 수다가! 어, 다 역전합니다! 어, 말리! 말리! 마무리 갑니다! 수영 어, 어, 어, 수영이 남았어요! 어. 어. 어. 와,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?